Cela dit, la news essentielle, c'est bien sûr les v œ u x de bonne année du président Kim Jong-un qu'on vous laisse regarder immédiatement. Ah non, rien, c'est pas censé être une vidéo qui fait peur, eh. Revenez tout de suite. Oh. Vous voyez, Brienne. Ils sont heureux. C'est le nouvel an. Salam à s 온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동포형제의 자매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또한 번의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저국과 혁명, 새해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의 우리 당과 숨결과 법폭을 함께하며 사회주의 건설 위협에 헌신하여 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의 사랑과 희망, 우리와 마음을 같이한 남녁결례들과 해외 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나의 자주로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 정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모두가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아갑시다 에 h moi j'ai trouvé ça très touchant Oui, mais vous dites ça parce que vous êtes un rabat-joie, Abriel Allez... Bonne année 2019 à tous